엄청 빨라 <웃음> 뭐지? 아켓때 좋아? 밖에 좋아? 뭐지? 뭐해? 밖에 깜둥이 왔다고 경계하는 거야? 나하고 한참 뛸겠다는 거야? 꼬리 봐라. 꼬리 살랑살랑. 배고파? 밥 줄까? 밥다 먹었어? 깜둥! 깜둥이 밥다 먹었어? 알겠어 밥 줄게. <웃음> 밥 주고 와야겠다. 밥 줄게. 저기 앉혀. 깜둥! 배고파. 밥 있는데 땅덩어 밥 있는데 뭘 원하는 거야 습식 원해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딴거 습식 먹으러 왔으니까 습식을 하나 줘야 되겠다 스킵도 달라고. 잠둥 깜짝이 갔다. 아 이제 간다. 왜 그만해? 싫대. 아유, 무서웠어응 뭐, 저, 뭐, 사연을 해주려고 그랬지. 사연미안 해줄게. 나도 그만. 그만해 얘이고 아이고, 처럼 공격은 못하네. 고 아이고, 고 아이고, 아이이고 아이고, 이고아이이고 아이고, 이이고이아이는 막무는 지금 그거 별 신경 안 쓰여. 구이이거하는 거가 그래... 그게 더신이쓰이나구이게 신경, 어, 신경 쓰여가지고 그게 신이이 안쓰여 하나도 여이셋이모여는는거봐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어 Mm-hmm.